오늘은 원래 우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, 오늘 날씨가 좋으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, 우도 배가 좀 빨리 끊긴다 그래요. 그래서, 우도는 따로 들어가지 않고, 여기 섭지코지에서 함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동문. 동문. 지금 시간이 이제 1 2시고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늦게 나왔더니 한 7시간, 8시간 가까이 된다고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걸어가 볼게요. 우도 때문에 일정이 조금 틀어지긴 했는데 우도에 나와서 갈 루트가 있었거든요. 일단 함덕까지 갈 예정이고 내일은 이제 함덕에서 그 출발 지점인 제주공항으로 해서 걸어서 제주도 한 바퀴 컨텐츠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제주도에 4분의 3 이상 걸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걸어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여기 제주도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 가서 아플 것 같은 느낌? 진짜 지독한 제이지만 오늘 아침에 우도 배가 빨리 끊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함덕 쪽으로 간다는 계획만 있고 뭐 맛집이나 숙소나 이런 걸 지금 하나도 안 날아놨어요 오늘은 뭔가 피 같은 무계획 여행이 될것 같은데 지금 갈 길이 엄청 멀기 때문에 일단 부지런히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곳 있으면 가서 밥 먹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우도는 바람이 많이 불고 파고가 높으면 배가 안 떠가지고 못 간다고 합니다. 그래도 날씨는 좋아가지고 버을만 나네요, 오늘도. 진짜.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세를 못 참고 또 맛집 찾고 있었어 어제 말고기에다가 소주를 먹었더니 좀 회장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세화해수욕장 넘어서 평대쪽에 있는 평대반점이라는 곳을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부지런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우도 저렇게 선명하게 보호도고갈수 없다니 <웃음> 아. 와 진짜 예쁘긴 하다 멀리서 봐도 제가 오늘 원래 저기 성산에서 이렇게 무도로 갔어야 됐는데 여길 못 가서 지금 이 성산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와 여러분 제가 다시 제주시로 왔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의 고장 부자읍 진짜 이게 얼마 만에 제주시예요 차 타고 다닐 때는 제주도가 이렇게 큰 섬인지 체감을 잘 못했는데 걸어다니면 진짜 큰 섬인게 체감이 됩니다 아까 주유소 하나 지나쳤더니 지금 급해 와 확실히 제주시에 딱 넘어오자마자 또 유채꽃들이 엄청 보이네요 오 새소리 짱 이쁜데? 여기 길은 따로 인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차선 끝에 붙어 다녀야 돼요 여기 쉴 때는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여기 제주 해안 경비단 있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문이 닫혀있고 사람도 없어가지고 일단 빨리 걷겠습니다 쉬는 것보다 일단 빨리 화장실이 급선무야 와 봄에는 근데 확실히 유채꽃이 많이 피어있는 제주시 쪽을 걷는 게 좋네요 유채꽃 냄새 짱 좋아 상. 도. 리. 어 이제 인도가 나왔다. 서귀포시랑 제주시랑 딱 이렇게 걸어 다녀보니까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네요. 서귀포시는 뭐 물론 반농사도 하겠지만 감귤, 한라봉 이런 것들이 많고 딱 여기 제주시 넘어오자마자 밭에서 키우는 그런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와 어, 근데 오후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못 든다고 오늘 우도를 취소를 한 건데 진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. 마을이 되게 평화로워 보인다. 어,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. 정방폭포를 화장실에서 봤네. 진짜 급했어가지고 지금 이 심정을 노래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. 이제 화장실을 해결하고 나니까 배고파 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30분 정도만 걸어가면 평대 해변 쪽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맛있는 짬뽕 한 그릇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유채꽃은 언제 봐도 예쁘다 오 오랜만에 맞는 바다 냄새 그 바다 특유의 짠내랑 그 해조류 냄새가 막 올라오네요 홈페이지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한끼도 제대로 안 먹어서 기력이 없는 것 같아요 먹고 힘내야지 맛있으면 밥을 못 잡지. <웃음> <웃음> 진짜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왠지 저녁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주문과 동시에 바로 조리를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대신에 그 짬뽕 맛에서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오후에 왜 우도에 배가 안 튼다고 하는지 알겠네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막 몸도 옆으로 밀려요 오늘 우도 아침에 들어갔으면 아마 오후에 못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함덕까지는 한 4시간 더 가야 되거든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해안가를 좀 빨리 벗어나야겠어요 땀이 식으니까 춥기도 하고 바람 때문에 걷는 게 너무 힘들어 모자에 찌부되고 있어 와, 바람이 진짜 미쳤어요 솔직히 지독한 제이로서 오늘 우도 배가 빨리 끊긴다 그래가지고 아 웬만하면 그냥 태워주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아, 이유가 있는 미쳤네요 미쳤어 파도가 오늘이 어쩌면 둘째 날 보다 더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시간도 지금 많이 늦었고 여기서 또 4시간을 가야 되는데 김영 정도까지만 가도 되는데 제가 함덕을 굳이 가고 싶은 이유는 눈 떴을 때 함덕이고 싶어서 함덕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함덕해수욕장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욕심에 힘들더라도 함덕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 요즘 초등학교 진짜 예쁘다 이제 김영까지는 일주동로를 쭉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김영부터는 이제 마을길로 조금 들어가서 김영해수욕장도 보고 한도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차가 뭐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진짜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일조를 하네요 진짜 크다 바람개비 돌아가는 소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웅이런데 음, 음, 음. 오늘이 걸었던 날 중에서 제일 더운 것 같아요 햇빛이 이쪽에서 내려와서 그런지 진짜 덥고 여름에 걸으면 진짜 힘들겠다 이 아스팔트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풍차가 진짜 예쁘네 <목소리> 아름다운 풍차 마을 행원리 음 약간 레몬맛 나게 써였어 아, 제가 약간 또 플라시보 효과 잘 느끼거든요 파이팅! 게가, 이제 파이팅! 월정리 여기가 이제 만장골 입구인데 여기서 숙소까지는 2시간 40분 하... <웃음>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SD 오류라고 나오고 찍어놓은 영상이 하나도 안나와가지고 네, 일단 숙소로 가가지고 이 SD카드 인식 오류가 뜰때 금속 부분을 지우개로 이렇게 잘 닦아주면 은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단 그방법으로 해보고 그래도 진짜 천만 다행인 건 아까 짬뽕 먹기 전에 한번 영상을 다 백업을 해놔 가지고 오전 영상은 살아있다는 점 숙소 가서 노력을 해볼 텐데 안되면은 삼각대가 좀 많이 짧고 불편한 거거든요 삼각 쪽에 가면은 뭐 마트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긴 삼각대 사가지고 핸드폰으로 내일 일정까지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사실 걷기에는 이제 많이 힘든 시간이긴 한데 또 고프로까지 이렇게 반대주이 완벽하네요 어무튼 그래도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고 후기는 배치 셀 때는 하는 말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김영리 도착! 오늘 일몰이 예뻐서 그런지 여기 신혼부부들 다 스냅 촬영하고 있어요 대박이다 아직 날씨가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닌데 바닷가에 들어가서 스냅 촬영을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추울 것 같아 저기가 완전 다 이제 커플 천국 이어 가지고 저는 빨리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면 올레길은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큰 길이어 가지고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프로로 찍어놓은 영상들 날아가는 게 제일 무서워 지금 솔직히 이쯤 되면은 버스 탈만 한데 제가 돈이 없지 까운거 없으니까 끝까지 걷겠습니다 <놀람> 혹시 과로사로 쓰러진다. 그래도 저승사자가 같은 편인 줄 알고 돌아갈 것 같은데, 저기요. 개면염, 무술을 기사에 구독 눌러주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. 따고 이제 여기서 한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. 하하... <웃음> 오씨, 뭔가 고라니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생겼어! 어. 갑자기 분위기 남양특집될 뻔했는데 이제 마을이 나온 거 봐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겠죠? 날씨가 맑아가지고 별도 진짜 많이 보여요 와 여러분 별 보이시나요? 진짜 예뻐 확실히 밤이 되니까 더 외로운 싸움이네요 진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30분 남았으니까 파이팅해서 가야지 파이팅! 진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 이런 마인드면은 진짜 성지순례길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함덕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? 이건 함덕이야 오늘의 숙소 도착 일단 들어가볼게요 일단 지우개를 사왔으니까 SD카드 빼가지고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돼야 되는데 제발 데해주세요 과연 SD카드 오류라고 떠가지고 내일도 왠지 촬영이 저걸로는 힘들 것 같고 핸드폰으로 열심히 촬영을 해서 예쁜 풍경 마지막 날까지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야죠. 오늘은 간단하게 햄버거로 때우고 내일은 이제 완주하고서 맛있는 흑돼지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또한 31km 정도 걸었고 다리는 그래도 제가 워낙 걷는 거 좋아하고 많이 걸어서 그런지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 그냥 검지발톱에 멍든 정도? 오늘 일단 좀푹 쉬고 내일 또 제주공항까지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다이소가 15분 거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사오려고 합니다. 내일부터 바로 좋은 셀카봉으로 촬영해야지.